이제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연한 색이고 오른쪽이 파란색, 진한 색입니다. 이제 여기 영역에서 보시면 왼쪽이 연한 색이고 오른쪽이 진한 파란색 계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조금 더 색깔이 비슷한 걸 고르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름이 색16 이라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여기가 단색 색상표 10 이면 단색 색상표 10 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제 버전이 변경되면서 명칭도 변경이 됐는데 아직 교재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